지 하는거야! 절대 길을 모르겠잖아! 아는인 아! 너도 좀 하는군! 아하하하야에에야거코 거기. 코 어! 디딨어 카인 어딨어? 가인, <웃음> 잠깐만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긴 도시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련하고 있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거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빨리 찾아! 죽여버릴 거야! 야! 너왜 자꾸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니? 그러지 마! 네, 네가뭘 알아? 잡히기만 해봐라 아 어딨지? 야! 가이 어딨어 가이 어? 저기 다 어디? 어디? 어디? 저 위에서 수련하고 있잖아! 어? 이만 넣자 이놈 야 우리 가야 하하하하 오랜만이다 나를 어떻게 찾았니데너가만히잠겠어내려와 네, 네, 이게 내려와! 와 잡아보시 배롱 네, 우와 배롱 내가 잔실한 배롱와 하하하 <웃음> 잡아봐 가만두 잠깐 다나찍혀버 거야. 여기+ 여기 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물이 빠졌네 쥐새끼 같애 널이흐죄하게 하하하 날 찾은 대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웃음> 하하하하하하 아 맞다 너도 안 죽지? 그래 나불사신이다 일로와 가만 히지 않겠다 자 간다 뭐야 이게? 내내 아, 이제 마셨느냐? 와, 야 뭐가 있어? 야, 아, 잘피하는같나이 새끼처럼. 아! 와봐!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한심해 진짜 뭐하는 짓이냐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안 내놓은 짓을 아니야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라고 아 어, 진짜 떨려와봐 응? 어? 왜? 아이 올라와봐 내할 얘가 기 있어 아이 잠깐만 얘기 좀 해봐 둘이 무슨 사이야? 하 내가 얘기할게 우리는 형제 사이였어 카인과 아벨 어? 카인과 아벨? 그 카인 과만두줄 아는 거야 카인 얘 아벨은 철이 없어 뭐? 어? 내가 찾았다고? 넌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었어 야 니가 뭔데 태어나라말아야 아우 잠깐 진짜 시끄러워 잘 들어 둘이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랐다면 게임으로 한번 승부 보는 건 어때? 무승부와 뭐 그냥 싸우면 되지 아니 어차피 또 죽어봤자 또 다시 부활하고 그런 거 의미 없는 것같까공정하게내 게임을 진행하겠어 거기서 이긴 사람이 오늘의 승자로 하는 걸 어때? 평생 승자로 하는 건 어때? 야! 너 어때? 하하하바라돈바다 <웃음> 게임 좋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복수하겠어! 에이... 자 그럼 첫번째 게임! Go! 자 첫번째 게임은 파쿠르 게임이야 아주 머리를 써서 빨리 스피드하게 건너면 되는 게임이지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이 1점을 가져간다 알겠지? 아벨 잘 따라와 내 엉덩이를 <웃음> 응? 과연? 준비! 시! 샤아아아아아악 쥐어! 여 나한테 칠걸 쥬어! 쥬가기 아이 o n t 다 아이 진짜 d 언제 오는 t <웃음> 아, 아, 야 a 리 빨리 오 d 고 e o die. I d o n o d i n t w a n o d o d <웃음> 자 다음 경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거 없냐? 검 쓰고 칼 쓰는 거뭐 그런 거 있잖아 니가 칼을 든다고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할거 같아? 저보만할거 아니야 좋았어 이번에는 검을 쓰는 게임을 가도록 하지 자 이번 게임은 아벨의 소원대로 칼 대전 게임을 하겠다 자 시작 전에 먼저 서로 간에 예의로 인사 한다 자 준비 인사 이가 잘한다 응. 어? 야 뭐야 너 치사하게 아이고 아 기분 좋네 나 준비 시작 야호 쇼+ 쇼+ 쇼+ 쇼+ 야, 야, 쇼+ 이렇게 잘 막는 거야?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거기 쇼서 어때야 쇼로쇼너 거기서 벌써 힘이 빠지셨나? 하 <웃음> 야! 어우 잠깐만 타임 타임 어우 어숨좀 잠깐만 쉴게 <웃음> <줄게>. 어우, 어우. <웃음> 야 일어서 날 죽일 수 있겠어? 어우 너 진짜 진실하게 <웃음> 자 따라와 보라고! <웃음> 거기서! 거기서! 줘! 어우 <웃음> 어, 힘들어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어떻게 건너는 거야 여기서 짬뿌도 <웃음> 못하냐? 잠깐만 야! <웃음> 가만두지 않겠다 봐헉 하이 텀블러 역시 칼로를 날릴 수 없지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 아벨의 승리 자이 남겨 나온 마지막 경기 복식으로 승부를 내라고 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험벼라. 아비! 챔피라카이자 준비! 시작 어! 어? 너왜 이렇게 힘이 세신 거야? 내가 너만 바라보면서 쇼를 얼마나 많이 한줄 알아? 호! 호! 호! 말리지마 코믕이!! 저! 받아라! 가만두자!